어 잠깐만요 어? 관으로 들어가면 안돼 야코인마라 관으로 들어가면 안돼요? 어?! 아 관으로 들어갔네 <웃음> 가자! 거인마리끝냅니다스네치흐이어어어어일스나스델퍼슥퍼오야 <말이> <웃음> <웃음> <일어났구나. 웃음> <웃음> 이거 12만 8천밖에안 나오네 <웃음> 야 이거 어떡할래 이거? 야 너가 이 컨텐츠 이거 어떡할거야? 어? 미칩부다니까자 갑니다 이어나꾸델 퍼슥파슉카 <웃음> 아이고 반갑습니다. 내가 졌다 그래. 어, 내가 졌어. 여러분 영상이 댓글을 내 들어갈 때마다 압박이 있는 거야. 고인반 고인특집, 고인반 고인특집 1차, 고인반 고인특집 해주세요. 이게 한두 명이 아니더만왜 계속 남겨? 왜? 왜 계속 남겨? 형이 그렇게 처만된걸 보고 싶나? 시작부터 내가 열리는 거 보니까 내가 이게 좀 무섭나봐 오늘. 그래도 내가 옛날의 추억의 장면 을좀 봤거든. 자, 이거 한 봐봐봐.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까요 진짜 옛날 내 영상인데 기를 꽂아넣는게 조금이나마 더 세게 빡 아유. 이제 코소로 필살기 3 7 0 0 0 나왔고요 합기 아니었고 요정도 약해요 딜은 약해요 코인모터가 그러나 딜은 우리 반이 뽑는다 아반딜 죽인다 진짜 봤나 방금 코인반 전체 액이 6만 나왔는데 와반딜 죽인다 진짜 이러고 있다니까 야 이랬던 캐릭터야 글만하고 일마가. 오늘, 전체기 6만 나와도 뭘 하지 마라, 나한테. 아, 물론 레벨이 올랐지, 그래. 레벨도 이제 오르고 했는데, 상대는 안 올랐냐고. 아마 제가 보기엔 역대급 고인특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, 형 또, 대충 안 찍는다. 투자, 어우, 씨, 나 이거, 이거밖에 안 남았네. 어우, 씨, 투자할게요. 투자한다! 자, 100랩 됐데요이 정도로 여러분 만족 못할 거나 알고 있어. 그래서, 선물 만들어주러 간다. 성물, 자, 자, 자, 글레이프, 니입니다한번보 네. <웃음> 성물 간지 한번 보자. 이셀것 같은데. 야, 이걸로 시둘려갖고에뼈말대이 맞으면 째지는 거 아이가? 아니다. 좋아요. 자, 성물 효과가 뭐냐면, 공격 치명타가 발생하면 자신의 공격력이 10%씩 증가한다. 총 5회. 그래서 치명타를 받거든. 치명 확률을 49%밖에 안 돼. 치확이 49%인데 잘 터지겠니? 어? 우리 강모노랑 가가지고 상대들 치저 치방 30%씩 깎아내리겠습니다. 치명 방어가 30% 깎일 테니까 치명이 30% 정도 잘 터지는 느낌을 받겠죠. 거기다가 데스피어스 오랜만에 우리 당근 사장님 데리고 가가지고 어 치명 방어 30% 더 깎아가지고. 자, 우리 기억은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. 기준치 낮춰라. 눈높이 낮춰라. 우리 코인반 오랜만에 6만 딜 나와도 죽켜주는데 알겠지? 아까 옛날 영상 봤지?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. 엄마나. 야 여기 페이엔이니 떡하니 서있으면 어떡하니 뭐 어떻게 때릴까 쟤를 아... 어... 봐봐봐 하나 올렸지? 스내치 땡기고 야 바로 들어가봐 삼성인데 이거? 스내치! 스내치. 히압! 이다다꾸네 버스 버스 26만 9000 어때? 박수 안 칠래? 어허? 야 요정도에 오늘 이형 박수 안 쳐주면 이형 다시 관짝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어 잠깐만요 어? 관으로 들어가면 안 돼. 야, 코인반아, 관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? 어? 아, 관으로 들어갔네. 야, 쟤 맷집 왜 저러냐? 뭘 맞았는데 죽은 거야? 어. 자, 계속해서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소원, 코인반 고인특집입니다 아, 오케이, 붙었어. 일단, 나쁘지 않아요. 자, 일단은 말이죠. 어 사람이다. 개섭됐다. <웃음> 야 인사하면 어떻게 해요? 그냥 모르지가고좀 많아주지 나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이거 지금? 나 어떻게 하하하하하 잠깐만 저분이 야, 또 구수형 저거 저게 지금 연반이 아 콘텐츠 중이시구나 <웃음> 코인반 코인특집 드디어 찍으시나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거 그렇게 살살 해주세요 알겠죠? 코인반 때리시면 안돼 지금 이해 됐지? 내가 뭐하는지 이해가 됐지? 어머 자 잠깐만요 일단 회복 걸리고 있고요 괜찮아요 요정도까지는 어 역시, 기자 이제 한번 들어올 텐데, 설마, 오케이. 그럼 그래, 그쪽으로 치세요, 예. 아, 좋아요. 우리 밤 죽이면 안 돼. 야, 지금 삽 됐다. 삽땡이야. 난리 났다. 봐봐. 땡기잼. 야, 이렇게 다 죽일 수 있다. 치명 터질 거거든. 터지지 않을까? 치즈 치방 깎여있고, 데스피어스까지 해가지고, 되지 않을까? 삼성 간대. 야, 이 간다, 여러분. 치명 터질 때, 성물 버프 하나 더 받고, 쏴! 삼성 쓰레치! 턱스 터스! 구만! 이다다꾸야, 붉슥, 붉슥. 어, 168,000. 야, 아무리게 삼성 스네치야 뭐, 성물 어떻게 해야 되고. 야, 168,000. 너가 지금 나한테 뭘 시킨 줄지 알겠나? 나한테, 나한테 시킨 게 뭔지 알겠냐고. 어? 댓글로 계속 뭐, 압박한 게 뭔지 알겠냐고. 잠깐, 잠깐 기다려봐. 내가 형 포기할 것 같지? 형은 또 막상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야. 내가 찐색 만들어볼게. 아, 찐, 아, 아, 찐댁, 아니, 미안하다. 찐댁은 아니고, 댁 바꾸면 다. 미칩부다니까 자, 요댁 어때? 느낌 어지 어. 자 아까 한 가지 내가 공지 말씀드릴까. 아까 내가 이거 할구 쓴게 생각해 보니까 인간 인간이 있어가지고 같은 종족이 둘이 있어가지고 할구 개성이 발동 안 했네. 어. 할구의 공간 칠퍼는 못 받았었다. 요거 좀 실수했다 말씀드리겠고요. 이번에는 코서를 데려가 고있습니다 코서랑 해멀로나 공불로 묶어놓고 형은 옆에 서 있기만 해. 약간 이런 느낌. 아 근데 잠깐만 여러분. 이 코인반이 서 있기만 해도 괜찮아요. 서 있기만 해도. 자기가 피해를 안받으면 아군턴 시작시 모두 적군생명관리1 0씩 감소하는게 총 5회 생명관리는 5 0까지 깎을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펠스타야 니뭐좀 세나 자 요렇게 한 가볼게요 네, 가베게 스내치 한번 당겨주고 자 차크닥 차크닥 그래가지고요 두두두. 새까마체 세카마체. 이걸로 이제 우리 코인 반 개성이 발동하고 있습니다. 상대 생명 관련 아아 아, 맞으면 아, 발동 안 해요. 맞으면 맞네. 아, 맞았어요. <웃음> 발동하기 힘들겠다. 어 아, 이거 아무리 공부해도 를한 대는 맞을 것 같은데 발동이 안 됐고요. 어 괜찮아요. 당황하지 않습니다. 우리 뭐이 정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공부를 하나 더 세이브돼 있다. 토토톰. <웃음> 자, 이러다가 마지막에 코인반이, 어? 우리 깍두기 끼워주듯이, 반 형이 팍팍 때려서 죽이는 거요 그래서 반 형이, 가이 아직 살아있었구나. 그래 그럼요, 형은 언제더라고요. 이러면서 막, 어? 아,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해 보도록 해요. 자, 공부를 한번더 끕니다. 한번더 끄면서. 우리 반형 드디어 이제 준비가 좀 됐거든요. 이제 다 죽었다, 너는 이제. 우리 반형 열받으면 어떤지 한번 보여주지. 야, 시커멓네. 한장도 못쓰거든 그러면 우리 피해를 안받으니까 코인박 개성 발동해야 상대 생명 관련 10%씩 깎인데 다 죽었어 이제 멀리 누나 필살기 쓰고 싶겠지만 오늘 가만히 좀 있으세요 가자! 코인밭이 끝냅니다 스네치끄 <목소리> 이라다쿠네 <목소리> 버스버스 오야 이거 12만8점 밖에 안나오네 야 이거 어떡할래 이거 야너이 컨텐츠 이거 어떡할거야 어? 형일마만등이비 가지고 계속 댓글로 얼마 계속 테내가지고형 지금 이 컨텐츠 이거 어떡할까? 이거 어떻게 책임질래, 이거? 야, 이게 왜, 딜이 왜 저렇게밖에 안 나오냐? 아무리 그래도, 야, 삼성 스네치, 삼성 자라, 자라. 나 드레인인데, 뭐, 12만, 야, 지나가는 개도 니보다 딜잘 나와, 요즘은. 어? 야, 흥분해서 미안합니다. 미안하고, 아니야, 난 이겨야 되겠어. 이번 판은 이겨야 되겠어. <웃음> 아, 아, 모르겠어. 아. 자, 혹시 안좋을까봐 내가 공부를, 내가 너무 지금 쫄 내가 알지? 내 기분. 아, 야, 안좋을것같았서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약간. 자, 저 앞에 사악한 파싹하고 봤나? 어? 으악! 하면서 저거 먹고저저 어? 저 무서운 폭주한 에스타로사가 우리 코인반한테 맞고 처자빠지는 그런 장면 봤나고. 그리고 저 암멜 스킬 새카맣게 만들고. 야, 야, 암멜 궁, 궁 만들어줬는데? 야, 이거 어떡할 거야. 어떡하길 이마 죽이다니까. 반 이거 해볼래? 아, 잠깐만. 아니 잠깐만 나이번에 이기고 싶어 이거는 내가 이기고 이, 이길래 이아냐 어. 아니 아 착! 어? 이씨 되겠나? 누구 이래갖고 우리 코인반 이길 수 있겠어? 아무것도 못해 뭐 개성 발동 방금 봤지? 머리 위에 개성 발동 뜨는 거 생명 관련 10화가 깎겠어요? 얼마나 무서운 능력이야 이거 잠깐만 코인반 필살기 한번 볼까? 오랜만에 비데라 가만히 있어 오빠 무서워요? 50% 강탈 땡기고, 멀리 누나 가만히 있어 봐봐. 우리, 반이 마무리할게요. 우리 깡두기한테 기회 한번 주자. 황 후! 팍! 저크던 오, 봤나? 강탈하라 했는데 죽었뿜네 몸이 터질뻔네그라 <목> <깨라>, 이거지! <목> 이게 바로 고인특집의 맛이야. <목> 형, 이거 막판하고 퇴근할게. 오! 3 4 5 0 0 0 오, 잠깐 초살. 야, 이거 우리가 못 죽이면 우리 다 죽는다, 이거. 야, 이거 초살댁이야. 개조리네. 스레치. 복스 복수, 복속, 콕. 토도독까지 자, 새까맣게 완전 새까맣게. 나를 초사할 수 있겠어요? 자, 다음 배가 또 보이지. 쳐라락. 어, 쳐라락. 아, 어? 어? 이렇게 해놓게 을 그냥 내가 <웃음>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. 자, 죽일 수 있다 이거 킹. 허도독 맞제. 이게 코인반 특집이야. 어, 해멀 누나는 지금 옆에서 지금 거들어 줄 뿐이야. 그냥 해멀 누나는 거들 뿐. 코인반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. 개성 발로도 해야지 방어관련 깎였었다니까? 또 까맣지? 방어관련, 아, 생명, 샘베... 어, 뭐 이거? 사람, 바이 바이 야, 잠깐만요. 아니, 잠깐만요. 이거. 아, 잠깐만얘 이거, 아이고, 미안합니다. 아니, 이게, 아니, 저분 게임 접으시면 안 되는데. 아이고, 이거 진짜. 영상 감사해요. 미칩겠다니까 야, 갑자기 자신감 올라갔다 이걸, 이걸 진짜 막, 막판으로 할게 막판. 아! 아, 또 만났다. 아이고, 이거 어떡하지, 이거? 같은 분을. 아하, 이게 죄송합니다. 자, 베스사야 어, 봐봐, 니 임마. 네 투급은 299,000원. 요 <웃음> 정도 분을 만나야 돼요. 안 그러면 영상 관계 안 나올 수 있다. 아주 매칭이 아주 바람직하네. 잠깐만. 근털 없고 끊털 없고 잠깐만요 이번에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세장다 던집을게요 세장다 던집어 가지고 필살기 아예 뭐 꿈도 못 꾸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반 삼성 뜨거든 그걸로 다 끝내 본다 다 끝내 본다 코인반 점점 팬 모이고 있다 공불 가고 올리고 내치 공불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드레인 쳐도 되겠지 오케이? <웃음>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고민 같은 거안 합니다 이런 거할때뭐 이거 뭐 가볍잖아 어? 야 코인반이라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 캐릭터인데 30% 강탈 막 차라락 공불 <웃음> 이거 무한공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? 코인반 코인특집이야 봐봐 지금 이제 패 준비 난리 났다 야다 죽었다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기고 싶거든? 그래서 한 장만 보여드릴게요. 이거 두장 쓰고 싶은데, 그러다가 질수 있거든? 파박파학 파박 해주고요. 토도도까지 해놓고, 달 먹어주지! 글쎄, 글쎄! 1 3 9 구차 야 딜뽕이 왜안 찾아오냐? 이게 딜뽕. 딜뽕 맛이 왜안 나냐고, 이게. 아니, 오히려, 오히려 되게 클래식한 고전 맛을 좀 느꼈어요. 옛날에 막딜 6만 뽑고 막, 지렸던 그 시절 그 맛이랄까? 자, 멀리 눈을 약간 살살 하세요. 그래서 우리 막타를, 막타를 우리 깍두기한테 <웃음> <깜짝이야. 웃음> 좀 줍시다. 자, 오케이. 쏙쏙러가요 <웃음> 팡! 하고요. 자, 갑니다. 이다라꾸제! 팔팔 팍! 하! 야, 이게, 이게 올킬이 안 나네. 하하, <웃음> 야. 애들 개딸피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하이라이트 가 아니에요? 하이라이트? <웃음> 오케이. 자, 가자. <웃음> 자, 이다라꾸제! 팍! 팍! 이게 바로 거짓말이야. Okay? 오케이.